남자가 이 가오 때문에 많이 잃었어 체면 때문에 돈을 잃고 체면 때문에 사람을 너무 많이 들였고 사실상은 가장 철없는 아들이야 가장 문제야야 여자가 버리는 걸잘 못해 여자 입장에선 최악이고 남자 입장에선 최고의 여자야 그 여자분은 그럼 남자분을 사랑하고 있는 아 징글징글하네 어우 진짜 갖다 버리면 열두 번도 갖다 버리고 싶은 게 너야 그리고 연민이 많아 아이고 저거 내가 버리면 누가 주워 놨을까 그래서 산 거야 로 구매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? 작고 나이가 먹어서 또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다신내린 백마장군 주여진단 주연입니다 저희 오늘 궁합을 하나 가져왔어요 궁합 좀 봐주세요 <목소리> 여자가 아깝다 여자가 너무 애쓰고 살아 둘의 합은 합의하고 가는 한 관계예요 끊어질 걸 합의하고 끊어질 걸 합의하고 끊어질 걸 합의하고 하는데 이 남자가 좀스럽게 들어와요 그래서 남자 비유적 맞히기가 어렵고 남자가 가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지랖이좀 넓다 얘기가 나와서 남자가 이 가오 때문에 많이 잃었어 뭔언갈뭘 잃었을까요 예를 들 체면 때문에 돈을 잃고 체면 때문에 사람을 너무 많이 들였고 사실상은 가장 철없는 아들이에요 이둘 사이에는 아들의 운기가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어... 가장 철없는 아들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가장 문제야 이, 아, 이 남편이 어... 여자는 버티는 걸 잘해 그리고 계속 위기가 생기면 다른데 시선을 돌려요 계속 그순간마다 합의를 하기 때문에 남자분이 찾아왔을 땐 결혼을 하면 너는 땡큐 여자가 찾아오면 뜯어 말리고 싶은 그집 안에서는 남자가 그렇게 하는데 대외적인 모습은요? 대외적인 건뭐 가오지 뭐. 남자 뭐볼게 있나? 이 남자 해양 아니야? 내가 봤을 때는 버는 것보다 쓰는 게더 많은 것 같은데. 이둘 안에는 금전의 사주가 들어가 있어서 좀 놀다가 목돈 들어오고 좀 놀다가 목돈 들어오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금전의 어떤 이 둘의 운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거지 사실상 끊겼다 들어올 수 있는 운기예요. 그래서 이 남자는 한때 내가 벌었을진 지연정 번거우에 비해 쓴게더 많다 소리가 나와요. 말씀해 주신 것만 들으면 정말 최악이. <웃음> 여자 입장에서. <웃음>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. 여자 입장이선 최악이고 남자 입장에선 최고의 여자야. 그 여자분은 그럼 남자분을 사랑하고 있는. <웃음> 아 징글징글하대. 어, 진짜 갖다 버리면 열두 번도 갖다 버리고 싶은 게 너야. 왜 이래? 여자가 사람이 됐던 뭐 인연이 됐던 뭐 뭐가 됐던 버리는 걸잘 못해. 그래서 이 남자랑 산 거야. 못 버렸어. 버릴라 그러면 불쌍했고 그리고. 연민이 많아. 음. 아고 저거 내가 버리면 누가 주워다을까 이랬어. 음. 그래서 산 거야. 앞으로는요? 똑같아. 남자는 죽어서야 처리된다. 근데 여자가 남자 배우자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이 좋고, 남자보다는 여자의 어떤 기운이 더 남성스럽고, 더 강하고, 음. 더 지혜롭고, 더 단단하다 보는 거야. 남자분은요, 최민수 씨고요. 아이고야 여자분은 강주은 씨 근데 최민수 씨가 오토바이 타다가도 사고 났고 뭐 보복운전하고 막, 막 진짜 이래저래 막 일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도 아직 같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냥 못 버리는 거예요 미련이 많고 정이 많아서 뭔가를 못 버려 근데 마음으로 천번도 버렸어 늘이 이 여자는 이혼의 고비가 마음적으로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야 도망도 좀 가고 싶었고 도망도 갔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최민수 씨는 최, 최고집이다 최에 고집에 대한 팩트가 없어 아내 먹고 싶어 하고 싶어 싫어 좋아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아내를 진짜 잘 만났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천복을 얻었어 이 남자는 다른 복보단 배우자의 천복을 얻은 거야 이 남자는 사실상 귓사대기 맞거나 어디 가서 진짜 거름뱅이 밥 먹어야 되는 사주거든 앞으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? 자꾸 나이가 먹어서 또 뭔가 하려고 해요 그냥 금전 투자를 하지 않는 감투를 써야만 이 가정이 이 유지가 돼요 아, 최민수 씨 그냥 진짜 남자들이 봤을 때는 되게 남자고 우와, 바이크 타고 멋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집은 재있어 알아서 기거든 남자가 눈치껏 내가 버림받을 것 같으면 알아서 잘하고 내가 또 괜찮을 것 같으면 살살 가서 또 사고치고. 이렇게 해서 이 집안은 금전이 자꾸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는데 계속 들어와요. 계속 나가고 계속 들어오고 계속 나가고 계속 들어오는데 이강조운이 자녀들은 뭔가 지키려고 하는 게 있지. 왜냐면 너무 철부지 아버지를 만나다 보니까 일찌감치 철을 둘 수밖에 없었다.